바로 있어요 포인트 저백핑 두개 오케이 두개 더 두개 더이 사킬나 없습니다. 내발이면충분하지 네 오케이. 오케이. 새제품교환하긴 하긴 하긴 하긴 하긴 하긴 하긴 하긴 하긴 하긴 하긴 하 압박 체크 해야 죠 오케이. 아 아니, 그래도 또 체크해야지. 한번 차단은 봐야 돼. 와한 뭐 뭐, 뭐, 뭐 체크. 뭐뭐 체크 음, 음. 울터울레터 있어요.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니다 예? 대피. 대피. 그래. 케 이렇게. 스 e t him. o k 몇 y boy. p 게 r a m e 자, 신있게 깔끔하게 좋다 광장기 k a y Okay. o k a 되게 많아 y Okay. Okay. Okay. Okay. o 미니, 뺐어요? 이흠어요 흠으로 흠으로 흠으로 흠으로 흠으로 흠으 오케이. 간다. 님 짓. 오케이. 아, 그거 안 맞았으면 멀쩡히. <웃음> 우리가 기선 제압하니까 이제 아, 누 완전 잡았다, 우리가. 역시. 바로 포르투갈 전도. 선제골로 기선 제압. 뺐나? 봐봐 봐봐 와.. 갓발려네 잡힌 아, 코피하나 코피하나 코피하나 코피하나 코피하나 저는 피가 많이 왔거든요. 계단 먹고 있을 텐데. 원 이퍼센트. 아, 아, 와. 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오히려 좋아. <웃음> 됐찮습다다이제일단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케이오 오케이, 오케이, 이 안 나오나? 어저빙두개 있어요. 바로 좀지킨나어디 있다. 바로 있어요. 저 빽빙 아, 두 개. 오케이 두개더두개 더. 가자 왼쪽. 제가 오른쪽. 렛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뭐 잘못 봤나? 아 지기 잘못 봤어요. 기신 봤다. 아 놀래라 씨. 뭐지? 분명히 앉아 있는데 있었는데. 어디야 이 사람아? 다, 쏘리다 더블 킬. 아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바로 가자. 어, 뒤치기. 슈크 슈크. 나이스. 자, 킹남습니다 형님. 깔끔하게 바로 미션이죠. 어, 최근에 좀 미션 가뭄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일단 아 오케이 사만 했다 확정. 나이스. 게 한마나. 고하하나고고 고고고, 아,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쏘는 게 정석은 아니긴 해요, 이게. 정석은 옛날에, 근데 사실 뭐, 그죠. 부스터 쓰고, 그 다음에 고점으로 넘어오던 시기에 찌르기를 많이 했죠. 유수로 딱 미끄러지면서. 그런 샷을 많이 했었지. 1.4, 1.4 갈기고. 그러니까 홀딩샷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수 딱 밟고 멈춘 다음에 들르륵가기는 거. 이게 유수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있잖아요. 상대방 이 여기 있다. 그럼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끊어서 쏘는 거. 탄도 튄다 싶으면은 탄이 좀튀면은 1.4로 이렇게 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에키는 각만 잘 잡으면 돼요. 이렇게 저처럼 막굴라방처럼 뛰어댕기는 거 말고 고점 잘 쓰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가다지올라갔나사나 왔습니다. 내 발이면 충분하지. 에케가 이제 옛날에 4발샷이 많이 났거든요 아 제발 넓이 까다아겠습니다 어, 나이스 이렇게 할수 있을까? 아, 자, 우리 뭉실이 형. 무슨 사실 관통샷 같은데요? 오 왔다. 계산. <웃음> 피가 너무 없었다. 아 나도 건 갔어야 되는데. 근데? 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웃음> <웃음> 아하, 이 좋은 턴 가지고 눈 갔어야 되는데. 빨리 왔어야죠. 아, 맞는 말이지? 뒤늦은 정총 보여드릴게요. 아. 어 우리 중도망았고 렸어이 전작 둘 기둥형이 당황스럽겠다 제가 왜 터널 안 잡은 줄 알아요? 기둥에 있는 형님이 팀원 터하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공격이 좀 말리거든 제가 분열시키는 샷 좋아합니다 옛날에 빡전에서 제가 이런 스킬을 많이 썼던 이유 상대방이 분열해야 우리팀이 쉽게 이거든요 <웃음> 작은 불신이 쌓입니다 이게 아, 근데 사실 기둥에다 폭 깔아놓고 터널 찔렀으면 은 멀티킬도 가능할 뻔 하긴 했어. 그게 더 좋은 판단이긴 했을 때. 나 일단. 기어 나갔나? 저 중피싸기. 위에 하나 있는데 있나요? 빠, 빠져야 빠져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인데요. 어. 양양양 개양양. 자. 일단, 성공?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형님. 두개 감사합니다. 어, 레제비님, 하이. 아이고, 두개 감사합니다. 아, 뭐야, 계산들. 꼬였네. 우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됐다 형잘 캐가세요 어? 어? 어 범목 뭐야?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어그 유튜브 더보기에 보시면 쓰시긴 한데 그럼 안되는데? 안돼 어디 벌써? 빨라 빨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눈님 대박 지키나신데 안 된다 이거 작업이 안 오케이 아나 스나 감좀 찾은 거같아 그거 아 이렇게 또 얘기하면 얘길 안 되거든 근데 사실 저기 지훈님 거 감도 있잖아 DPI 4 0에 10이거든 10 내가 원래 7 썼고 3 올리니까 잘 맞더라 지훈님 감도랑 좀 똑같이 쓸라고 전질하겠다 이거 전질한다 가보까 감옥 감옥돌 짱님 필와 아, 개피 둘인데? 와아 아, 아 전진해줄걸 개피 맞췄네 둘다 어 일단 오케이. 보통. 라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더. 더. 괜찮아 이아 얘기 안 오가가지고. 오야 오늘 뭐야? 아무리 승리하아 이거 후반에 좀살인면서 했으면은 킬좀더 하긴 했겠다. 나올 야아 이번 엔안 나가요. 나이스 그래.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역시 검둥이 <웃음> 착하면 시구만